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테크 방법으로서 돈을 잘 버는 사람과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명작 안내 까리냐 라는 소설의 첫 문장은 세계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첫 문장으로 꼽힌다고 하는데 바로 이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안나 까레리나 아마 이거는 영화도 그렇고 이 톨스토이가 쓴 아주 세계적인 명작이죠.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는 어느 사회나 간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잘 살거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무언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에는 타고난 신분이나 물려받은 재산 등운명적인 것도 있지만 자신들의 노력과 결단으로 자신들을 만들어 간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특히 그 옛날 신분의 상속이 대대로 물려오던 때와는 달리 신분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결단에 따라 부자로 잘살 수도 있고 아무리 부모나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다 해도 자신이 잘못하면 평생을 가난뱅이로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떤 노력과 판단으로 살아야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은 이 다음과 같은 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춰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것들은 제가 평생 건축을 하면서 특히 60이 넘는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많이 겪어온 사람들, 특히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제로 느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다음과 같은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세상 살아가는 데 보면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말도 있고 이 급변하는 시대에 정말 참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잘 적응을 해야 되는 적응력과 결단성, 적극성, 또 실행과 결단력, 다음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폐쇄성과 개방성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이야기, 그래서 오늘, 오늘은 이런 순서로 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아는 것만큼 보인다 라는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 보이는 것이 많고 보이는 것이 많으면 길이 많아지는 것이죠 방법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잘 살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돈이 보인다 돈 버는 것은 쉽다라는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에 보면 은 역사 이래로 최근과 같이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는 시대는 없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컴퓨터나 전자제품 등 획기적인 물건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프로그램이며 앱도 그렇죠. 또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이나 개발사업 등도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뭐 시행사의 출현이라든지 CM이나 PM 제도, 홍보회사, 분양 전문가, 마케팅 등 과거보다도 훨씬 다양해진 제도와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활용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사실 제가 CM이나 PM에 대해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쉽게 사업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CM이나 PM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적응력과 적극성에 대해서 이, 말씀해 보면 이러한 것들은 비단 건축이나 개발 사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나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 무용지물로 그러한 제도나 방법 등을 잘 활용하면 서 성공을 하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사업이나 땅을 사는 데 있어서 CM이나 PM 제도를 잘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가 이제까지 겪어본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편인데 전문적인 디벨로퍼라든지 시행사, 건설회사 등으로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나 건축사, 세무사 뭐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서 쉽게 일을 하며 성공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인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또 설사한다 해도 돈을 떼이거나 부실공사에 시달리며 고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실행력과 결단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물론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누구나 만능일 수 없고 무엇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쉽게 접근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모르고 있고 또 설사 안다 하더라도 알면서도 실행을 못하는 것은 바로 결단력 탓일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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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는 것들을 실행하거나 결단하려면 무엇보다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실패를 하거나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불행한 가정은 아까 안나 까릴리나 소설에 나오는 첫문장처럼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뭘좀 하라면. 뭐 자금이 없어서, 또 위험해 보여서, 경험이 없어서, 뭐 불안해서 등참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고 위험하고 불안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성공을 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는 폐쇄성과 개방성입니다 이러한 것은 말이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쇄국 정책을 쓴 조선과 개방정책으로 선진 문물을 바, 받아들인 일본의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으로부터 총과 대포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일본에게 활이나 칼로 무장한 군대가 어찌 당하겠습니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같이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컴퓨터라든지 또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 또는 앱이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또 유튜브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건설업계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CM이나 PM제도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활용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또 생활도 훨씬 재미있고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얘기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CM과 PM 제도를 보다 더잘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CM은 Construction Management, PM은 Project Management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평생 설계와 건축 그리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런 디벨로퍼라든지 시행사 그리고 건설회사 등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 사업가들과 일반 건축주들의 땅을 사는 과정과 건축하는 방법 등을 비교해 보면서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건축과 개발 사업을 전문으로 하여 많은 돈을 벌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성향도 있지만 바로 새로운 제도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그러니까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CM이나 PM 제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주 안전하고 쉽게 일을 하는 반면에 일반 건축주들은 그러한 방법과 제도 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활용하려고 하지도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땅을 잘못 사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별 일익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오늘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땅을 사는 경우에 건설회사 등 전문 사업가들은 건축사 등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확실하게 사업성을 검토한 후 땅을 계약하는 데 비해서 일반인들은 그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뭐 책을 사본다거나 자기가 무슨 유튜브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땅을 잘못 샀다가 설계나 건축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를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사기를 당하거나 부실공사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는 좋은 제도 그러니까 이 CM이나 PM 제도라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때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위에서 설명한 성향과 함께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활용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런 점에 유효하셔서 부디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혹시 오늘의 영상이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아래 더보기에 걸어둔 링크 자료와 그동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작된 다른 영상들을 보시기를 바라고 또댓글 등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이러한 일로 에서일어난 사례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